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어, 오늘 그 오메가 네트워크의 앱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갑이 개설이 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앱을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일단 세 개를 눌러 월래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BNB 스마트 체인이라고 돼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BNB 스마트 체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래 노란색 버튼, 크레이터 뉴 월렛이라고 되어있는 것, 새 지갑 생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2개의 보안 문구가 뜨게 됩니다. 이거는 잘 복사를 하시고 보관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관이 완료가 되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12개의 아까 복사된 그 문구를 차례대로 넣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6자리 보안 숫자를 이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한번 셋업을 하고 나서 재확인으로 한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두 완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도 보안 문구에 대해서는 안전한 곳에 잘 보관을 하다라고 합니다. 절대 유출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상단에 OMN 토큰에 대한 수량이랑 USDT, BNB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장과 관련해서는 6월 초쯤으로 이제 소식이 들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미리 이렇게 세팅만 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